안녕하세요 스티븐 부동산 TV의 스티븐 애슐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, 반갑습니다. 네 저희가 오래간만에 같이 영상을 찍게 되는데 네. 정말 갑자기 영상을 찍게 됐죠 맞습니다 바로 어제죠 삼월 이십 칠 일부로 새롭게 발표된 개정법이 있어서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부랴부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개정법 뭐에 대한 개정법이었냐면 금년부터 이 년간 연방정부에서 내놓은 네. 외국인 주택. 구매금지법이 시행이 됐었잖아요. 맞아요. 네. 그래서 2023년 1월 1일부터 2년간 외국인 신분의 분들은 이제 주택을 구매하실 수 없도록 지금 현재 되어 있죠. 네. 네. 뭐 예외적인 좀 있었는데, 네. 정격 발표가 돼서. 맞습니다. 어제부로 법이 바뀌었어요. 네. 네. 그래서 저희가 주요 세 가지 내용을 좀 추려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네. 네. 핵심적인 주요 세 가지. 네. 그첫 번째가 워크 퍼밋. 네. 취업 비자 소지하신 분들에게는 좀 희소식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기존에는 4년 중에 3년을 세금을 보고 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구입을 하실 수 있게 좀 면제를 해 주었는데요. 그 조항이 아예 폐지가 되고요. 취업 비자의 남은 기간이 약 6개월. 그러니까 정확히는 183일 정도가 이제 구매 시점으로 기준으로 해서 남았다면 구입을 하실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좀 까다로웠던 예외, 뭐 말씀하셨던 4년 중에 3년을 여기서 텍스 파일링 했냐 안 했냐를 따지지 않고, 네. 이제는 무지지던가 따지지 않고 <웃음> 워크퍼밋을 가지고 있으면 <웃음> 네.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그 기간이 구매 십으로부터 183일 맞습니다 남아 있어야 네. 된다는데 이 이건 연방법. 에대정이잖아요 맞습니다. 그래서 또 지금 뭐 물론 연방 정부는 이걸로 지금 이 조항을 폐지를 하지만 그 사실 여전히 BC주에는 20% 외국인 취득세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. 맞아요. 그러니까 이거 보고 어, 됐 집을 살수 있구나라고 해서 바로 이제 계약하자 하실 수도 있지만 오, 외국인 취득세가 몇 퍼센트죠? 20%죠 예, 구매가에 일반적으로 취득세 캐니디언들도 내야 되는 우리가 계산하는 그쵸. 그 예, 제가 스티브 법이라고 하시네요 <웃음> 계산, 계산법 2% 마이너스 2,000불 네. 80만 불의 기준으로 둔다면 그렇죠? 16,000불, 12,000불, 그렇죠? 14,000불을 내쉬어야 되는데 일반 캐니디언들도요 네. 아, 거기다가 20%를 얹으니까 그렇죠 네. 그러면 80만 불에 20%면 은또 16만 불 그래서 합의 1 7 4천불이 되는 거죠 어, 엄청나죠 사실 네. 좀 쎄죠 네, 맞아요 좀, 예,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2025년 이전에 구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구입은 가능하시다는 거 맞아요 네. 심지어 시, 실제로 2022년 12월 31일 날 외국인 구매 금지법 오기 전에 하겠다 해서 그, 맞아요, 하는 분들도 계세요 분들 계시잖아요. 네, 네 그래서 이게 또뭐 취득세 내더라도 난 하겠다, 이제 살수 있다고 라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뭐드물긴 하겠지만, 네. 근데 오히려 분양 쪽으로 이게 또 눈을 좀 맞습니다. 돌리실 그런 워크펌이 소지자들이 있을 것 같아요. 거예요. 네, 왜냐하면 분양은 사실 지금 당장 납부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 등기 이전 시점이죠, 완공이 되는 시점에 맞춰서 잔금을 납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계약만 하시고,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십 퍼센트 외국인 추가 취득세를 내실 필요가 없고, 나중에 추후에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 등기 이전을 하시면 그냥 일반적으로 내셔야. 되는 그 취득세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3월 27일 전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4년 기준에서 3년 동안 텍스 파일링 한 이런 취업비자 소지자들 한테만 이제 계약서를 쓸수 있었는데 맞습니다. 분양도 네. 안 그러면 아예 계약서 자체를 못 썼잖아요 맞아요. 네. 근데 이제 3월 27일부로 계약서를 쓰실 수 있죠 맞습니다 네. 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여쭤보실 것 같아요 그러면 학생 비자를 소지하신 분들에 대한 업데이트는 없느냐? 라고 네. 물어보실 텐데 아직까지는 네. 학생 비자 소지자 분들에 대한 업데이트는 어 없지만 저희가 또 추후에 생기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. 계속해서 두 번째 개정이된 것이 빈 땅도 구매 가능하죠 네 맞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TMI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빈 땅도 새 집처럼 GST를 내셔야 됩니다 네, 그래서 빈, 뭐빈 땅이 80만 불이라 하면 네. 은 곱하기 5%, g t 는늘 5%니까요. 그렇죠. 그래서 4만 불을 만... 또얹으시고구독요 어, 알람 설정.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예외가 된 음. 것이 개발 목적. 네. 네. 개발 목적으로 취득하는 그런 집들은 또 외국인들도 사게끔 허용해 주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집을 아예 부수고 새로 짓는 그런. 목적의 집들 있잖아요 네. 그런 집들은 또 구입을 외국인분들이 하실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크게 저희가 세 가지 핵싱 개정법을 제가 좀 말씀 나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분한테 희소식일 거고 어떤 분한테는 별로 좀안 좋은 소식일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시민권자나 이제 영주권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살려고 하는데 엄마들 경쟁자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 아니에요? 그렇죠 맞아요 바이어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럴 수 있죠 왠지 이미 지금 시장이 좀 꿈틀꿈틀하는 이 마켓에서 저 새로운 경쟁자들이 추가가 되는 셈이니까 좀 불안해하실 것같겠네요 맞아요 근데 이제 워크펌이 갖고 있고 난 여기서 영주권을 딸 거야 계획했던 분한테 는 진짜 막 엄청난 희소식이죠, 희소식이죠 네. 그래서 분양을 사야 되겠다 이제 계약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근데 며칠? 며칠 남아 있어야 된다고? 구매 시점으로부터? 183일입니다 네, 183일이 남아 있으면 어, 지금 가서 5% 다운, 딥하시서 네, 걸어야 되겠다. 네, 하실, 하실 수 있죠. 네. 그리고 셀러 입장에서는 이게 또 희소식일 수 있죠. 그쵸. 그렇죠. 네. 셀러분들은 아무래도 바이어분들, 내 집을 살려는 바이어분들이 많아지는 거니까 좀더 그 좋은 가격에 내 집을 팔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게 끝내는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잖아요. 맞아요. 네. 한정된 매물은 한정되 있는데 수요가 이제 늘어나게끔 된 거잖아요. 맞습니다. 네. 이게 워크퍼밋, 홀더들도 이제 다살수 있으니 아 이거는 이제 셀러들한테는 되게 희소식일 거다 네. 그러니까 뭐 이거 있잖아요 저 우산 들고 있는 자식한테 비가 오거나 또 양산을 네. 팔... 어쨌든 아저 네. 어, 속보를 알려드리면서 저희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. Thank you all for watching We'll see you next time Bye bye, bye, bye.